자그 다음 여기다 그 다음 여기다 얘, 드레이븐 끌리고 그렇지 그 다음 <웃음> 그리고 이제 리신이 음파 맞으면 무조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뒤로 다시 판테온이 자리를 메우고 다시 블리츠가 그랩으로 한 명을 데려갈 거예요. 저렇게 말이죠. 그리고 뒤에 판테온이 이제 저기서 그럴 듯말듯 하다가 한번 꼬라 박을 거예요. 여기다가. 가인 빼려고. 그러면 가인이 빠지고 다시 그걸 잡으려고 출발을 하면은 아무도 안 따라가요, 저거는. 이것도 따라가네? 야, 빨 진짜. 그냥 놔두면은 죽일 수 있거든. 안 되나? 들어줄까? 볍게 해보자. 가비. 진짜.